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학생활 브이로그로 찾아뵙고자 하였으나 제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께 자가격리 브이로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가격리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겪었던 주요 증상과 어떻게 해서 이제 양성 확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3월 14일 월요일에 목이 너무 아팠어요. 목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평소에도 목이 자주 아픈 편이라 그냥 건조해서 아픈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자아검사 키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제가 두 번이나 했는데 두번다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15일 화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도 뭔가 나는 것 같고 기침도 나고 목은 여전히 아프고 콧물도 나고 완전 동합감기에 걸린 거 마냥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약만 처방을 받고 기가를 한 상태였는데 그날 점심에 약을 먹고 좀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열이 엄청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38도 넘게 열이 계속 아 이거는 좀 많이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자가검사 키트를 했는데 이번 다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두 줄이 딱 보이는 거 보고 조금 멘탈이 많이 바삭 돼가지고 최근에 만났던 지인분들부터 빠르게 일단 내가 자가검사 키트가 양성이 나왔으니 자가검사 키트를 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일단 다 취해놨었고요 그러고 나서 3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로 제가 양성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자가격리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6일 신속 항원검사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가지고 수업에 못 가게 돼서 교수님께 이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점심으로 분석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인이라서 양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플 땐잘 먹어야 겠어까 u mm. 제가 경북대 근처에서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예요. 매일마다 메뉴가 다르고 해서 샐러드 땡길 때마다 자주 시켜 먹는 곳이고 이렇게 훈제란도 주문하고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스웨덴 렌치라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랜몰라도 같이 주문을 해봤어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집인데요 여기 배달이 안 돼가지고 남자친구가 방금 사아왔어요 이거는 호랑 씨, 라고 하는 디저트인데 쫀득쫀득해서 너무 맛있어요 3월 17일 오늘 목요일 아침 식사입니다 어제 먹고 남은 김치찜이랑 그리고 배달 올때 같이 온 계란말이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려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일단 오늘은 여전히 기침이 많이 나오고요 기침을 많이 해서 배 근육이 조금 땡길 정도로 그렇게 기침이 조금 심해서 태고 아침에 잠시 머리가 아팠다가 지금 머리가 안 아프고요. 그리고 열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감상 열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약에 보면 이제 열이 나니까 해열제랑 그리고 또 항생제를 주고요. 그리고 기침 약, 가래기침약, 그리고 그... 재산제 역할을 하는 약과 알레르기 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을 줍니다 이렇게 주고 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 약을 먹어야 해요 오늘 점심이고요 지금 2시가 벌써 넘무 시간인데 머리가 너무 띵하고 아파가지고 옆에 자다가 이제야 밥을 먹습니다 다른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까 한번 주문하면 음식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몇 끼째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코로나 걸린 이후로 대면 수업은 못 가서 수업을 다 뺐는데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못 빼서 이렇게 남자친구 보고 프린트해 와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고요 몸이 좀 괜찮아지면 집에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되게 입맛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자몽 소다랑 이렇게 롤 케이크도 사와주고 젤리도 사다주고곰 음? 어묵탕? <웃음> 이거 술한줄아닌가 <웃음> 음, 이렇게 따뜻한 꿀물도 사다줬어요 난무 고마워 거만... 밥이 응. 왔어요 그쵸? <웃음> <웃음> 여기는 제가 경대 북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덮밥집이거든요. 근데 배달로는 처음 시켜보거든요? 매번 가져 먹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팁을 이렇게 적어주네요. 음. 어, 매장에서 먹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오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것도 좋네요. 이거는 우동인 것 같고, 이렇게 밥이랑 같이 나오는 샐러드, 어, 이렇게 연어도 따로 줘요. 여기는 밥을 먼저 비비고, 그 위에 연어를 올려가지고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넣어주나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